날 갖고 놀아? 야! 날 갖고 놀아? Fire! 너 thế?! 이맛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봉입니다자오늘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퍼피 플레이 타임에 기반이 된 아 그런 게임인데 너무 재밌어요 굿! 퍼피 플레이 타임 3가 또 출시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쵸? 이 게임도 그래서 핫하대요 제가 한번 같이 즐겨볼게요 렛츠 고! 비켜! 들어간 거야 오 들어왔다 역시 코봉이 방구 실력 최고지 자자자자자자 출발합니다 자, 자, 자, 자, 빨리 들어오세요 어디로 가는 거지? 아니 어디로 가는 거냐고 알려주고 데려와야 될거 아니야 무슨 공장 같은 거 들어가는데? 장난감 공장인가? 어, 너무 떨리는데?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브이가 있으니까요. 저건 뭐야, 또? 뭐야, 어, 뭐, 너는 뭔데? 뭔 소리야? 으아! 어. 어, 깜짝이야! 자, 장난감이 사라졌어요. 탈출하려면 장난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굿노! 자, 일단은, 이 손바닥이 있어야 이게. 손바닥은 뭘게 뭐 끌어올 수 있는 건가? 아, 그러네요. 저 뭐지? 우와! 아, 아, 이거 끌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장난감을 먹는 건가 봐요, 이렇게 바닥에. 아, 여기에 금고, 여기다 장난감을, 아, 상자를 불러오세요. 그렇지. 자, 이렇게 우스, 우측 상단을 보면 25개 장난감 상자를 넣어야 돼요. 자, 제가, 제가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이거 뭐지? 어 뭐야 저거? 어어어 어, 어, 뭐야? 왜뭐나나나나나나 어떻게 어떻 상자를 죽.. 어, 뭐야? 야야 괜찮아. 어, 쟤 구해 주고 싶은데 쟤 아직 안 죽었죠? 어떻게? 빌막하고 있는 애들 잘한다. 아, 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 어, <목소리> 아, 기가 막히지, 여러분? 어? 저 노란색 표시되는 거 상자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요요 노란색 표시되는 거 상자 같아요. 어너 찾았고 자 마지막 하나 어 저쪽 끝에 있다 저쪽 끝에 저쪽 끝에 있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보이죠 여기 여기 찾았어 찾았어 너너너너 넣었다 오케이 자 일단 열차에 올라타고 자 다른 데로 이동합시다 빨리 타래 빨리 타래 빨리 타래 3초 39초 자 열차가 있어 열차 열차가 있어 어 저기 아 열차에 있는데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 놔? 잠깐만 열차 타야 되는데 저 지키고 있면 열차 어떻게 타냐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요? 야, 곧 막고 있어 우리 어떻게 들어가?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 아니, 가로 막고 있는데 이게 무슨 축구도 아니고 골키퍼도 아니고. 아, 잠깐만 열받아 다시 할게요. 자, 내말은잘 들어, 잘 들어. 저 안에 괴물들이 있는데. 거기 상자를 찾고 맨 끝에 열차를 타야 되는데 듣고 있니? 이게 이게 손바닥이 그게 출발합니다! 아이씨 얘들이 내 말을 안들려주세요 아니 아저씨도 난무능하세요자 빨리 상자를 찾자 상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처럼 어?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아 전문가 다 됐네 따가당 온다 아! 자 상자들을 빨리빨리 빨리 찾아 상자들을 당기고! 주진 오케이 어저 친구 한친구 쓰러져 있군 도와줘야겠군! 안 되군! 안 되는군! 도와주면 안 되는군! 미안하군! 도망가고 봤지! 봤지! 이 고인물이라는 거에 있는 게이기만 찾아봐 도 빨리 오 <웃음> 어, 됐다! 좋다 그렇지! 자자자 자, 자. 아까 내가 이거 못들어갔었지 바로 들어가지 바로,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야지. 왜, 왜 사라졌지 자 여러분 다 1차 올라타세요 오나 탔어! <웃음> 진짜 어, 25 상자를 다 찾기 전에 이어 기차 옆에서 저절로 탑승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판을 깼습니다 자 나는 벌써 3개나 찾았다고 아 몰라서는구나 이게 어, 끌어당기는 거야 순간이동할 때좋아뭐 호기 허기, 호기! 허기, 호기 호기다! 호기 허기, 호기다! 여기야 얘들아 뭐어 오! 오. 무서 어나나나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라라라오오오나냐고 여기 오오가 저리가, 저리가. 잘못해서 내가 서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잘못해서 서 잘못 야야 오다 오다 여기 다 아이 아니 떴어 너도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쫓 잡았다 쫓았다저배기 플레이어? 아 지금 여러분 저거 플레이어네요? 안되겠어 내가 맨날 죽고 안되겠어 나도 허기허기 한번해보고 싶어 복수를 할 거야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안에 허기허기가 꿈을 둔다 으으으으 다 여러분 제가 호기 호기가 되지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 기다려라. 코봉이 아니 코기 호기가 간다 코기 호기. 코봉 얼도 시청자 여러분 코기 호기 코기 호기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기 한야 기 야! 내 갖고 놀아! 파이어! 이거 어 이거 <목소리> 아이고 여기 숨어있었네!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얘 봐라! 농락하냐 나 지금! 여 장난감 엄청 하지마! 어? 그내 거란 말이야! 너 평생 여기 있어라! 보는 것때 보면 건방져 아주 그냥! 건방져! 건방져! 아나 진짜 짜짜짜증나 아! 아! 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래디디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무섭지 앙앙 짱짱짱 짱짱짱짱짱짱짱짱 짱... 짱짱두명 남았다. 나 짱... 짱짱 짱... 숨을 짱... 어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지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짱... 짱짱 아니, 호기호기 무섭지? <웃음> 이겼다 이겼다 자, 코봉이와 함께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즐겨봤습니다 호기호기도 해봤고요, 일반 유저도 해봤는데요 어우, 진짜 박진감 넘치면서 닭살 돋고 아주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또 게임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건 호기호기 됐을 때 사람들 잡는 거 그리고 바로 이거 효과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저 저는 또 한번 해볼게요 자자자자 이번에는 컨트롤 해볼까?